자, 많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뭔지 알아요? 갑, 을을 헷갈려요. 조합이 갑이고 상가 소유주들이 을이다라고 생각해요.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상가 소유주가 갑입니다. 얘네에 따라서 재건축 들어가는 만에가 절정이 돼요. 우리나라 도정법 때문에 그래요. 도정법에 뭐라고 돼 있느냐. 각 동의 절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각 동의 상가 등도 포함이 돼요. 아니, 강남에 있는 단지들이 입주권을 왜 줬을까? 얘네가 예뻐서 줬을까요? 재건축을 해야 되는 난관이니까 한 거예요.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전까지는 상가가 갑이다. 지금 추세가 다 입주권을 주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앞으로 강남이 됐든 강북이 됐든 어디가 됐든 재건축할 때 상가는 무조건 입주권을 주는 데가 더 많을 거예요. 안 주는 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빼고 간 단지들이 있어. 그 빼고 간 단지는 다 아파트가 안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상가가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못간 거야. 아, 이 석상이 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냐면 아까 말했던 소액투자가 가능합니다. 작은 돈으로 살수 있어요. 근데 지금 강남에 상가를 살려면 소액투자가 될수 있을까요? 이따가 얘기해줄게요. 이따가 얘기해줄게요. 자, 자 소액, 석상, 투자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재개발이 진행되는 구역 내의 상가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재건축이 진행되는 단지 내 상가가 있어요. 이두 가지를 소액수자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원래 룰은 이거예요. 상가의 권리 가액, 내가 가진 권리 가액이 아파트의 최소 분양가보다 비싸야지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상가가 9억이어야지 아파트가 7억일 때 내가 입주권, 나 이걸 입주권으로 할게요. 할수 있다고. 아니면 못 한다고, 원래는. 예. 네. 근데 예외가 있으니까 제가 오늘 강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첫 번째 재개발 구역 내부터 얘기를 할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찾기 어렵고 소액 투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음. 자 보통 이제 꼬마 빌딩이 있을 거 아니야. 재개발 구역 내 상가는 꼬마 빌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올 근생으로 돼 있거나 아니면 상가가 껴 있거나 다 사고 싶어 하는 거 있잖아. 상가 1층 월세 받으면서 나는 3층 살고 예? 그런 노후 막 생각하시잖아요. 네자 예. 이런 경우는 문제될 게 없어. 왜그통 자체로 아파트 두개 사고도 남는 건물이 많거든 그럼 당연히 주는 거죠 이거는 얘기할 가치도 없어 무조건 주는 거야 원 플러스 1에 뭐생수 오피스텔, 상가까지 줘두 번째가 문제야요 나는 소액 투자하고 싶잖아 소액 투자는 그럼 상가는 어떨 때 나오느냐 이 다세대 주택 내에 상가들이 있어요 건축 허가 때문에 이 1층에 있거나 뭐 지하에 있거나 이런 상가를 사는 케이스가 있는 거야 근데 거기가 재개발 구역 내에 그런 상가가 상가의 기능을 할까요? 무타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애초에 분양하거나 지을 때부터 이거를 불법적으로 집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얘기하냐 주거형 근생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네. 자, 그래서 문제는 권리가액이 낮은 이런 주거형 근생일 때 입주권이 나오는 케이스가 소액 투자를 할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인데 그 예외를 보자는 거예요 중요한 단어는 이거예요. 사실상 주거. 근생이지만, 상가지만 사실 집으로 쓰고 있을 것이에요. 재개발 경로에 썩상은 이게 필요합니다. 기본이에요. 집이어야 돼요. 안에는. 용도는 법적으로는 건축물대장은 상가인데 집으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룰이 왜 되냐면 옛날에는 기름유타운 1기, 2기, 3기 이렇게 유타운이 있는데 옛날 유타운으로 가면 갈수록 판자촌이 많았어요. 판자촌. 진짜 막집기울어가고 무허가 무호, 건축물 많은데. 자 그래서 이 무허가 건축물 중에서도 무허가 건축물이 집으로 쓰는 데가 있고 상가로 쓰는 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 중에서 집으로 쓰는 데만 입주권을 주려고 원래 제도화시킨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기존 무허가 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 포함이라고 하니까 원래는 기존 무허가 건축물 쓰면서 집으로 쓰면 재개발 입주권 줘야 돼 라고 했는데 미시란 말이 들어갔으니까 갑자기 근생이 어나 사실상 주건데 나온 거예요 미시란 말은 얘도 되고 얘도 된다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클레임이 들어간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주거용 근생도 줍니다 입주권을 네. 법이 바뀌기 전까지 그 법이 바뀐 때가 2008년 7월 30일이에요. 그 이전에 지어진 주거용 근생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2008년 7월 30일 이후에 지어진 거 여러분들이 막 아, 작은 돈으로 재개발 사고 싶어서 여기저기 뒤지니까 이런 상가 새로 지은 신축 건물에 뭐 상가가 있어. 근데 싸. 근데 이거 입주권 나올 수도 있어요라고 얘기를 해. 이주권 나올 수 있을까요? 죽었다 깨도 안 나와요. 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지도 모르고 그냥 입을 나버려 대는 거야. 나중에 책임지지도 않을 거면서. 안 나옵니다. 2008년 7월 30일 이전에 중공이 되었고 주거용으로 썼어야 돼요. 계속 써야 됩니다. 언제까지? 분양신청 들어갈 때까지. 긴 세월. 네. 자,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 무허가 건축물 얘기 나오니까 말인데 여러분들 그 재개발 투자를 궁금해서 막 찾아보고 얘기를 들때 보면은 이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대지 지분 작으면 안 준다. 그래서 대지 지분 만약에 여러분들 뭐 5평을 기준으로 하다고 한 3평, 대지 지분 3평이 나면 아파트 입주권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다 줘요. 그럼 대지 지분이 없으면 줄까요 안 줄까요? 야? 예?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뭔가 반전이 있지 않을까요? 돼지 지분이 없어도 줍니다. 네. 없어도 줘. 뚜껑만 있으면, 집으로 썼으면, 그 안에 사람이 살았으면 줍니다. 네. 그래서 뭐 어디 가면 은돼지 지분 이거 안 하면 안 준다. 이 개소리예요. 모르면 당하는 거지. 물론 그건 있어. 이런 재개발 구역 내에서 워낙 촘촘하게 지어져서 뭐한남삼처럼 이러면 대지 지분 작으면 불리한 게 있어요 뭐가 불리할까? 넓은 평을못 받아요 대지 지분으로 까이는 거야 그냥 정확히 얘기하면 대지 지분이 아니라 감정 까이기죠 그걸 이제 아셔야 돼요 기본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2008년 7월 30일 개정 되면서 기존, 기존 무허가 건축, 미시 아니라 미시로서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바로 잡힌 거야. 자, 그래서 종전조례 개정 7월 30일 이전에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입주권을 준다. 그게 케이스가 뭔지를 보셔야겠죠? 자, 2008년 7월 30일 이전에 정비계획 주민 공남 시 줍니다. 유타운 중에 있죠. 이 이전, 이, 이전에 공남 했던 데. 그런데는 주거용 근생이면 줘요. 예외 조건 필요 없이 그냥 줍니다. 공남을 그때 했으면 준다고 무조건 뭐 뒤에 나오는 세 가지 조건 안 갖춰도 줘요. 근데 이후여도 이후에 공남을 했어도 조건이 맞는 경우 입주권 준다. 이때는 세 가지를 지켜야 돼요. 뭐냐 첫 번째 2008년 7월 30일 전부터 주거용으로 썼을 것. 만약 입증하라고 하면은 본인이 입증해야 돼요. 쉽지 않겠죠. 두 번째 정비구역 지정고시로부터 일 분양 신청 만료일까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돼. 이거 쉽지 않겠지 지주택이야 뭐야 이거 그냥 쭉 그러고 있어야 돼요 언제 걸릴지 몰라 10년 15년 20년 걸릴수도 모르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좀 나는 아난 이거 싫다 그럼 완성되어 있는 물건 없냐 라고 있어요 이걸 이렇게 돼 있는 걸 매수하면 돼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수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세대분리하거나 할때 이런 방식을 통해서 조금 싸게 살수 있겠지. 그렇죠? 근데 이런 물건이 우리 생각만큼 싸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난관, 이 풍지 풍파를다 이겨낸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재개발 구용내는 이런 원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재개발은 너무나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 법제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거용으로 써야만 주는 거야. 집, 집. 근데 재건축은 달라요. 집이 아니어도 줘요. 굉장히 러프합니다. 재개발에 비해. 자, 재건축 단지 내 상가 주택 입주권 신청을 할수 있는 것. 자, 지금 단지 내 상가도 입주권을 다 줬어요. 아까 말했던 반포 일리 사주구, 또 신반포, 개포, 뭐 원밸리, 메이플자이 다 줬습니다. 그리고 이전 역사를 봐도 뭐 반래포 줬고 뭐그 옆에 있는 반포의 아파트 다 줬어요, 입주권. 네. 그때는 본인이 원했을 때 주는 거야. 왜 본인 감정가에 포기해야 되니까 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겠지. 그쵸? 대지집은 작은 사람만 감정가에 작은 사람만 아파트 입주권 받아 갔을 거 아니야. 그쵸? 내가 만약에 50평, 100평이거나 뭐 감정가액이 높으면 막 5억만 돼도 여러분 5억 포기하고 아파트 받기가 쉬워요. 어렵지. 음. 자, 어쨌든 이렇게 좋습니다. 자, 이건 잘안 보이실 거예요. 향후에 제 자료를 보시면 알 텐데. 제가 아까 말했죠. 가치가 변하는 부동산이 수익을 크게 가져온다고.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보면 재건축이 들어갈 때 상가 입주, 입주권을 다 주는 분위기가 아니라 항상 싸우는 분위기였어요. 이게 가격이에요. 자, 19년을 기점으로 제가 했고 여러분들이 이 앱을 통해서 보면 은 강남에 재건축이 들어간 단지들을 다 지켜보면 알 거예요. 상가 가격이 2019년부터 22년까지 바뀌었어요. 작은 데는 3배. 많은 데는 10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2019년이면 얼마 전이잖아 그런데 여러분들은 몰랐잖아요 이런 동 상록수 아파트가 19년에 3,750만원이었는데 2022년에 10월달에 얼마예요 여긴 이건 보이시죠? 3억이에요 3억. 이거는 거의 10배 오른 거잖아요 그죠? 자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저몇 개만 갖고 여기다 찍어놓은 거예요 다 이것만 얘기할 수 없으니까 자, 두 번째는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예요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는 여러분들 다른 상가 아파트 단지 내 상가랑 달라요. 왜?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는 그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무조건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의 상가만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가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러니까 원래도 가격이 좀 있다. 월세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면 어 11평짜리 이것도 어, 전용이 6평 정도예요. 그럼 상가 기능을 온전히 할수 있을까요? 못해요. 못합니다. 자, 어쨌든 얘가 지금 19년대 가격이 8억이에요. 8억. 근데 2021년, 그러니까 2년 뒤에 얼마냐? 19억입니다. 19억. 그러면 뭐두배두배 반대 250% 정도 오른 거죠. 이게 이것도 2년 만에 벌어진 일이에요. 19년, 20년. 자. 그다음 볼게요. 대치동에 있는 아파트 어, 미도 멘션이에요. 미도 멘션 미더맨션 보시면 20년, 2020년이 지금 7억 정도예요. 그리고 2016년이 2억이야. 2016년이 2억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22년 오니까 14억이 됐어요. 자, 만약에 이걸 16년에 갖고 계셨던 분은 7배고요. 20년에 갖고 있던 분도 2배예요. 네, 이렇게 수익이 발생됐어요. 자, 그리고 요거는 개포 4차 우성 아파트예요. 여기 이제 재건축 진행이 되는 데인데 얘는 2020년에 1억 2,500이었어요. 근데 22년 9월 되니까 4억 6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년 만에 거의 한 4배 정도 오른 거예요. 자, 원래는 아파트 대지 지분의 평당가랑 상가의 대지 지분의 평당가를 비교했을 때 상가의 평당가가 거의 뭐 3분의 1,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됐어요. 근데 상가 입주권을 주고 규제가 들어가서 사람들이 투자할 때 없고 소액 투자를 하고 실제로 입주권 주는 단지가 늘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재건축한 가치만큼 올라가다 보니까 자 여러분들 재개발 지역 가면 5억짜리 물건이 피가 많이 붙을 것 같아요. 20억짜리가 피가 많이 붙을 것 같아요. 5억짜리예요. 자 강남에 재건축하면 재건축 아파트 단지 얼마예요? 30매덕씩 하죠? 근데 이거 10매덕이에요? 14억? 그 입주권 가격 나중에 주더라도 그거 나중에 주는 거잖아. 차근금액으로 들고 있으려고 하는 그 수요자들의 가격까지 간 거야, 그냥. 한 한마, 방에 한 1, 2년 만에 간 거예요, 그게. 예. 입주권 주니까. 예. 거의 대부분 줬어요, 지금, 진행하는 단지들이. 예. 그니까 여기에 힌트를 두고 가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말했던 선배는 요즘에,